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노무제공자 노무제공확인신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개인사업자가 건설기계를 운전을 하는 노무제공자에 해당한다면 노무제공확인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근무월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하셔야 하며 신고서식은 고용보험 노무제공 확인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고용산재 토탈 사이트에서 노무제공 확인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신고시 특고 사업장 관리 번호로 신고를 하셔야 하며 근로자이면서 노무제공자로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노무 제공자이면서 동시에 타 사업장 노무 제공자로 이중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노무 제공자가 하루에 동시에 타 사업장의 노무 제공자로 근로하였더라도 각 사업장마다 노무 제공 확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업장 내 임금 근로자이면서 노무 제공자로는 이중 취득이 불가능하고 동시에 근로자이면서 타사업장 근로자로는 이중취득은 불가능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무제공자 노무제공확인신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건설노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